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어,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 예, 인사가 늦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둔산동의 상가 건물 하나를 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매매가 78억이고요 어,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음, 둔산 대전 둔산 중심권 상권이라고 중심 상권이라고 했는데요. 어, 현재 수익률은 공실이 하나 발생해서 6.8%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 어, 제가 현장 촬영을 했는데 촬영에는 예, 좀 8%대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실이 한층의 공실이 발생해서 현재 현재는 어, 6.8%대 수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물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매가 어, 78억에 나와 있는데요. 어, 대지가 173평입니다. 어, 해당 건물이고요. 건축면적은 1층이 120.6평 120평씩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층수가 어, 지하 1층, 지상 어, 6층 예, 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지하는 이제 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어 연면적이 771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공 연도는 어 둔산 지역 한창 개발 한지가 벌써 어, 이렇게 흘렀습니다. 2003년 10월 준공이 됐고요. 어, 어 주차는 지하에 열한데 자주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제 관리 차원에서 어이 주인분이 외지에 계신 관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는 지하 주차장은 이제 폐쇄된 상태고 뭐 오픈해서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강기 한대 있고요. 어, 대출은 현재 35억 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어, 에, 층 4층 하나 공실이 발생한 게로 어, 3,190만 원 현재 수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자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2169만원대 나옵니다 그래서 어, 38억3천정도 실투자금액이 필요한 상태에서 어, 현재 6.8%대 공실이 있는 것치고도 아주 수익률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6.8%대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4층 공실 현황은 4층이 이제 현재 예, 당구장 하다가 어, 나가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4층이 예, 채워지게 되면 8% 대가 예, 넘는 예,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세분석 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 공시지가로 한번 이 땅값이나 이런걸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이 둔산지역 공시지가가 현재 예, 1,353만원 입니다 어, 시세에는 2,500 이상 보신다고 어, 에, 봐도 어, 과언은 아니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땅값만 공시지가로 23억 4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둔산동 어, 주위에는 이제 아파트 음, 근교의 아파트만 해도 한7 8천 세대가 어, 어, 배우지가 향상이 되어있고요 어, 갤러리 백화점 인근 어, 부근에 예,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현장 음, 촬영을 했는데 어,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어, 둔산동 음. 배인 상권 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아, 오늘은 동산동 어 갤러리 타임월드 어 부근의 어, 건물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쪽 어 상권은 동산동 중심 상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주위에 상촌 아파트 을 비롯해서 경상품 마을 아파트, 그 다음에 은화수 아파트, 약한7 0 세대 배우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어, 지금 제가 어, 나와 있는 곳은 갤러리 타이월드 어, 안쪽에 에, 패션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층은 주로 이제 패션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어, 공 건물인데, 매매가 어, 78억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지가 173평이고 음, 연면적이 770평입니다. 어, 준주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도로는 어, 앞에 예, 보이는 도로가 한 12m폭 도로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도로가 있고 뒤쪽, 어 저편 뒤쪽에 약8 m 도로가 어, 있는, 어, 그 사이에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고요. 오늘은 이 건물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건물 1층에는 현재 패션 옷가게가 들어와 있는데 주위로 한번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때가 다가오면서 이제 어, 유동 인구도 점점 늘고 있고, 현재 시간은 네, 한 4시. 4시가 좀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점점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앞에는 이제 광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군산동 타이멀드 부분이고요. 어, 이 뒤편입니다. 해당 건물 뒤편. 현재 주차장은, 지하 1층의 주차장인데, 주차, 대수는 11대 대기게되돼 있는데, 현재는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사용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사용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승강기 한대돼 있고요. 그러면 건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아직 영업 전으로 어,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각, 어, 지상 1층에 한 업체, 2층, 3층, 4층, 이렇게 한개 업체씩 입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여기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다시 해 드릴 건데요. 옥상은 녹지 공간. 어, 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 기계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어, 관리가 좀안 돼서 약간 바닥이 좀 지저분한데요. 음. 어, 대지 면적 예, 173평이고 어, 건축 면적 1층에 120평씩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면적 어, 770평이고요. 어 지, 지하 1층 어, 지상 6층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78억이고, 음, 이 둔산동 최고 요지로서 앞에 예, 저쪽 앞에 보이는 데가 어, 어, 갤러리 타임월드 둔산동 지점입니다. 예, 백화점이 위치해 있고요. 어, 뒤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이 중심 상권을 예,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주로 이제 예, 병원부터 해가지고 어, 저쪽 어 정부청사도 있고, 또 주변에 그새 역세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청역 한 1km 남지 되고요. 어, 에, 정부청사역도 한 1km, 갈매역도 한 에, 1km 정도 보시면 트라이앵글 구조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 그리고 어, 아파트 단지가 주위만, 인근 주위만 해도 한7 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주위에 둔산동까지 합치면 수만 세대가 입주해 있는 최상의 예, 예, 상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 갤러리 백화점 맞은편 쪽에는 어, 1층에 주로 이제 패션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젊은 학생들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예, 몰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지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인파들이 많이 몰릴 시간이 아니라서 어, 조금 한적합니다만 일단 이제 어, 주말이라든가 어, 저녁 어, 늦게 정도 되면은 어, 인파들로 인해서 인산이내로 어, 있다고 에, 몰려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현재 1층 옷 가게이고 2층은 이제 주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3층 VR 뭐 가상현실 게임 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층은 현재 당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 요거는 입점을 조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층 눈 카페로 되어 있고 6층은 어, DVD룸 어, DVD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라서 문 닫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만 어, 주위 계단시라고 어, 분위기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6층 모습이고, 현재 오픈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5층으로 내려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5층도 현재 어, 룸카페로 들어와서 영업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3층은 VR 인데요, 어, 지금 이제 가상현실 방이기때문에 오을 네. 했는지 아직 짐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겠 2층은 주점인데 어제 음, 이른시간이라서 영업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네 1층 2층 로비고요 어, 엘리베이터 입구고 지하 계단입니다만, 예, 관리 차원에서 경비를 아끼려고 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1대 대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해당 물건, 예, 동산동 어, 최유점 지역 어,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78억이고요. 예,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한번 예, 눈여겨보시고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가을로 이제 저물어 예, 가고 있습니다만 어, 오늘 물건 분산봉의 예, 78억짜리 예, 건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